저는 내가 된다 안녕 통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향 지시등은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내 차의 주행 방향을 알리고 또 다양한 의사표현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 결과에 의하면 차선을 변경할 때 운전자의 52%만 방향 지시등을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운전 경력이 오래된 운전자일수록 더 지키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최근 제 차의 방향 지시등에 문제가 생겼고 처음 며칠은 의식하지 못했는데요 알고 왠지 모르게 불안해지더라고요 램프는 깜빡이는데 딸깍딸깍하는 소리가 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수리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방향지시등 작동시에 딸깍딸깍하는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 것인지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그 궁금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하겠습니다 동티뷰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시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운행을 한 이유를 물었더니 귀찮아서 하지 않았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주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래 오늘은 방향 지시 등 얘기가 나온 김에 평소 방향 지시 등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알아보려고 해 방향 지시 등을 켰을 때 딸깍딸깍 소리는 어디에서 나는 것일까 방향 지시 등이 처음 등장한 것이 1930년대 후반이고 결론적으로 딸깍거리는 소리는 열을 이용한 바이메탈 방식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는 거야. 운전자가 방향 지시등을 켜면 전기가 흐르고 바이메탈 스프링이 가열되면서 금속 조각이 휘어지면서 연결돼 점등이 되고 이 과정을 반복하기 위해 열을 식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금속 조각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딸깍하는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 이 방식이 진화돼 전자석을 이용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바뀌면서 릴레이 부품이 생겨났고 스티어링 휠의 아래쪽이나 퓨즈박스 안에 위치하게 되었고 전류와 저항에 따라 일정 한 주기로 붙었다 떨어지게 되고 이때 금속 조각으로 된 릴레이가 붙었다 떨어지면서 딸깍하는 소리가 발생되게 되었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딸깍 소리는 애초부터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고 아이러니하게도 부품에서 발생되었던 잡음이었던 거지 또 최근에 자동차의 방식은 일부 차종을 제외하고는 전자 제어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가짜 릴레이 소리를 만들어서 스피커를 통해 나오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대시보드 중앙 안쪽에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거나 또이차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처럼 센터페이자의 안쪽 오디오 아랫부분에 이런 모양 스피커가 내장이 돼 있어서 이 스피커를 통해 안전벨트 후진 시 경고음 등 알림음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딸깍딸깍 소리는 물론 모든 소리가 나질 않게 되면 빨리 스피커를 교환해 줘야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으니까 결국 딸깍 소리는 오랫동안 사람의 귀에 익숙해진 기계의 소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익숙해진 소음도 긍정적인 효과음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운전 중 잊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도 지금보다 훨씬 더 익숙해져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대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요